벌써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죠? 그렇죠. 어. 그래서 바로 m 고객상담번호라 t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바로 고객상담번호 t 예. i 4 7 3 3 7 예예. n t 바로 전화하는 게더 빠르다. 훨씬 빠르죠. 아. 그리고 거기서 직접적인 내용들을 바로 응급 조치라든가 그 방법 알려주니까 e n 런 사실들은 사실 농민들이 i m e Golden time. Golden time. g o l d 반드시 노약병을 들고라고 오 그러죠. 그 이유가 아... 어떤 성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었던 거네. 그죠? 와. 바로 어떤 성분인지를 알면은 해독 작용이 나오는데 음... 어떤 성분인지 모르면은 전부 다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골든 타임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야, 이거는 돈보다 중요한 게 목숨인데. 네. <웃음> 그죠? 자, 바로 이렇게 노약 포장지에는 벌레라든가 병이라든가 죽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 몸을 보호해 주는 방법까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농약 예. 포장지는 바로 농약학 책한 권이 들어 있다. 알면은 돈이 되는 거. 음. 모르면은 돈을 버리는 거. 거. 바로 그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먼저 봤으면 하는 게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 농약이 들어 있는 이유. 자, 전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할머니들이라든가 여러분 동네 분들이 부침개에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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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기. 그렇죠. 작물면 표. 벼의 네. 에는 이양기 때 1회. 그렇죠. 마늘은 월동 직후에 1회. 그렇죠. 이렇게 딱 안전 사용 기준으로써 있네요. 예. 네. 농약이 등록이 되려면은 예전에는 10년이 걸렸어요. 아. 왜? 약효 하나만 보면 1년이면 돼요. 2년, 3년이면은 약효 다 봐요. 근데 안정성, 안전성.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인축에 대한 것이든 어, 새 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음.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돼요. 음.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음. 고추 탄저병에 잘 예. 듣는 농약 좀 주세요. 그,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효과 정말 좋아요. 그, 아, 그럼 갖다 써야지. 예. 아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민이 쓰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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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사가 농가, 농가가 자기가 책임집니다. 마음대로 쓸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책임은, 책임은 농가가지야 된다는 거죠. 벌레를 잡고 싶은 마음에 작물을 안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급하다고 음. 가양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음.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치다가 약이 날아가요 옆집으로 바람 타고 예예.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약성분이 거기 나 내가 약을 안 쳤는데 묻어 약을 묻어 있죠. 그러면은 그 집은 독을쓴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그 예. 예.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요즘은 하고수 하신 분들하고 옆에 막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제 약을 쳤다든지 내 마음대로 막 치면 되는데 이제는 옆에 하우스라든가 다른 장물 하시면은 내가 약을 친다고 알려줘야 돼요. 음, 그러면 음, 하우스 하신 분들이 다듬. 직장을 다 닫으면 된다고요. 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동네 분들끼리 싸워요. 심판도 없어요. <웃음> 바로 그런 싸움을 미리 마련 같은 거 이제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농사 짓는 이유가 돈을 벌기 한 건데,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나만 잘 친다고 된게 아니라 옆집까지도 음. 생각하면서 약을 쳐야 된다. 아, 하는 중요한, 건다. 중요한 얘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농약을 잘 친다는 거, 약으로 친다는 것은 뒷정리. 뒷정리. 뒷정리. 효도농약 같은 경우는 약을 치고 나서 뭐 이런 또 행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 좋은 사례같아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싹 뒷정리까지. 음. 막 마을 청소해가지고 농약은 빈병, 그 농약병 수거하는 데다가 음. 다 모아서 놓으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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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으로 등록이 돼있다는 겁니다. 음.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야, 이것은 이 독이 아니라 약. 음. 그러면 은 이게 계속 약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농민 여러분이 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약이 되느냐 아니면 은 약이 독으로 변하느냐 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요. 네. 이 가운데에 가운데 있는 나벨 네, 뚜껑을 보지 마시고 가운데 상단 아, 부분에 계속 더불어 아. 살충제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되어 있어요. 아, 녹색은 살충제? 예. 네. 예. 예, 살균제는 분홍색. 아. 제초제는 노란색.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아. 생장조절제는 청색. 정착제 같은 경우는 백색. 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농가분들, 이 색깔로 애 표시했는지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제가 할 때는, 자, 아까 농약은 사면 어디로 가죠? 농약 창고. 창고. 그럼 창고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창고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색깔이에요. 아. 살균제는 살균제끼리. 이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분홍색끼리. 모아두고. 예. 녹색은 녹색끼리 놔두고. 살충제를 뿌리는데 제초제 성분이 제초제약이 좀 흘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무가 살까요? 죽죠. 누구 책임이죠? 사용한 농가 책임이죠. 농약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웃음> 농약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요 <웃음> 자, 두 번째는 시기별로 분류까지 하면 은더 좋겠죠 시기별로요? 예, 우리 농가가 보통 그때그때 약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또 1년치도 약을 한꺼번에 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개학기때못 쓰는 약 같은 경우는 뒤로, 개화기 때 쓰는 약은 앞으로, 앞에 두고 음. 그렇게 이제 순서까지도 정리를 할수 있는 음, 이그 약이. 되, 대면은 좋습니다. 아, 농약을 그, 색깔별로 보관하면 네 보관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어용을 안에서 상표명은 회사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네, 알타코아라고 지금 예, 회사에서 예. 이름을 지었군요. 그다음에 품목명은 일반명에다가 수화제냐, 액상수화제냐, 입제냐, 손으로 뿌리는 약이냐, 막 여러 가지 제형이 있죠. 그 제형을 붙여놓은 거. 노약 이름만 보지 말고 반드시 이 밑에 조그맣게 있는 것들을 봐야 농약의 진짜 이름을 알수 있다. 자세 번째 보여야할 것은 농약의 명칭이네요. 삼표명은잘 알아요. 음, 이름 그걸 사니까. 예. 네. 네. 품목명 잘안 보이죠? 밑에 써 있는. 예, 네, 밑에 네. 자 우리 농가 분들이 알아야 될 거. 네. 딱 하나예요. 내가 지난번 쓴 약하고 이번에 쓴 약이 같은 약이냐, 틀린 약이냐. 나는 틀리다고 썼는데 같은 걸 쓰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같다 틀리다를 보려고 하면은 이 품목명을 봐야 된다. 약이 두병 있다. 상표는 틀려요. 근데 밑에를 봤더니 같아요. 품목명이 똑같아요. 예, 네. 그럼 같은, 그럼 같은 약이에요.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글씨는 적지만은 우리 비서의 역할 음. 알려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걸 알려준다는 거죠. 음. 같은 약인지 다른 약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됩니다. 상표명을 보는 게 아니라 품목명을. 봐야 된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우리가 그냥 이름만 보고 그렇죠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그 밑에 품목명을 봐서 네. 이게 어떤 종류의 약인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같은 약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성이든 저항성에 생겨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그거죠. 음 그때 골든 타임을 놓치으로 해서 병이라든가 충이 더확 증가돼 버리면은 음. 이 약을 못 잡는 거예요. 음. 돈이 더 혹시 많이 들었다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상표명 품목명은 동일 성분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음. 일반명이나 시험명은 하나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서 이제 품목명에서 일반명은 그 제형을 뺀 앞부분만이 일반명으로 보시면 된다 네. 하는 겁니다 농약에 대해서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다 궁금하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든 뭐 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은 농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예. 농약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석해 보시면 좋겠다. 예. 최근에 등록된 약제까지 등록상 약제가 다 나와요. 아, 최근까지 예. 등록된 약제들이 나온 네, 가장 최근 거. 아그 일반명 같은 경우는 하나죠. 예. 클로란트라 닐리프리그 예. 다음에 품목명은 주로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클로란트라 닐리프리 수화제, 액상 수화제, 음. 입상 수화제. 입제, 정제, 상수화제 다섯 가지가 되죠. 아, 그렇게 그죠? 이게 품목명이고, 예. 이거를 이제 상표로 다 봤더니 다, 다 이렇게 뭐 여덟 개가 나오죠. 여덟 개, 눈깜짝 파워 스톤 근데, 뭐. 근데이 여덟 개가 한 개의 성분이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효능은 하나인데, 예.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품명자네 예, 예. 번째 봐야 할 것, 작용기작 그룹. 자, 이제 어렵죠? 내성이 어. 생겨서 안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작용 기작을 쓰십시오. 음. 그래서 아까 다른 약재 중에서 이 그룹이 다른 것을 써야 된다 네. 하는 겁니다. 이 그룹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살균제는 네. 가나다 라마바사. 가나다 라마바사. 예, 그렇게 아, 요 이게 살균제고. 예, 살충제는 1, 2, 3, 4. 1, 2, 3, 4, 5, 6, 7. 아랍에 쓰잖아요. 예. 제초제는 A B, C, A, B, C, D 그렇죠. 아, 제초제는 또 영어로 쓰고 그렇죠. 작용 그룹만 보고 나그룹이다. 음. 아 이건 살균제의 나그룹이구나. 만약에 육자가 있다, 아, 그러면은 살충제를 안 봐도 아 이건 살충제구나. 살충제구나. 그 A, B, C가 A 그룹이다, B 그룹이다, C 그룹이다. 그러면은 아, 아 제, 이건 제초제구나. 보니까 참 쉽네요. 네. 예. 근데 뭐 굳이 뭐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써져 있습니다. <웃음> 이살충제에2 8팔번 예, 숫자가 써 있으니까. 예, 예. 그것을 누가 르쳐니다 비서가 그죠. 그렇죠. 이 노약 봉지가 가르쳐줍니다. 음.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물어봐도 음, 잘안 그렇죠. 말해줘요. 살균제 <웃음> 작용기자. 네. 네. 어떻게 했을지. 이건 우리나라만 뭐 작용기장을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음. 이렇게 기관이 있어요. F8Ac라는 기관이네요. 있 그렇죠. 네. 이게 어렵죠. 한 칸이 하나의 개통 가나다라마바사가 <웃음> 아, 다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그거. 예예. 예. 아. 이거 보여주고. 이해하라 가면은 네. 머리 깨지죠. 바로 이거 사실입니다. 네. 그림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살균제의 작용 기자.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 가는 뭐가 되어 있죠? 핵, 핵. 자, 이 동그란 게 뭐냐면은 네. 이게 하나가 병원균제에요균 균 하나. 어느 한 기관이 고장 나면은 죽게 돼요. 음. 그러면은 이 가, 가 그룹은 핵을 공격해요. 핵을 공격하는 약제들을 모아 놓은 그룹이에요. 핵을 공격한 것은 다그룹이다. 아...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이쪽은 다그룹이라하자. 아... 세포벽. 자, 자는 세포벽. 예, 피부네요 피부. 그렇죠. 그 벽을 허물게 하든지 뭐 해가지고서 벽을 공격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제라는 것은 예. 균을 죽일 때. 예. 예. 가나다라마바사라는 어떤 그 부위별로. 그렇죠, 그렇죠. 얘를 처치하는 방법을 가진 건데, 여기, 여기를 처치하는데, 그렇죠. 어, 여기가 이제 강한 놈이 되니까, 네. 약을 줘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때리면 이제 또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음,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균을 죽이는데,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머리를 죽일 거냐, 뭐, 옆구리 죽일 거냐, 네. 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가나, 사나, 마바, 사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를 썼는데 그 다음 쓸 때는 나를 쓰고 달을 써야 예. 이 내성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데 예. 계속 가, 가, 가를 써버리면 내성이 생겨서 더 생기고 내 농약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돈을 쓴게 헛돈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망한다 예.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서 망하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예. 균을 죽이더라도 가, 다 다뭐 아, 이렇게 섞고 돌면서 해야 된다? 예. 자, 살충제의 작용기자. 예. 이제 살충제. 살균제는 가나다라. 살충제는? 1, 2, 3, 4. 예. 오늘 제가 교육을 잘하고 있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자, 포장지에서 어디에 있는지. 자, 쉽죠? 살충제에 살충제. 써진데. 예, 네, 밑에 있네요. 이 28번이라는 거죠. 음. 지금 30몇 번까지 있어요? 30몇 그래서 네. 예.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사제하지만이 다른 계통인지를 알수 있다 사충제 같은 경우는 신경과 근육에 작용하느냐 그 탈피할 때 변태라든가 그걸 못하게 하느냐 호흡에 관련된 거냐 그다음에 먹어서 소화 중독을 시켜서 거기 독소가 나와서 죽이느냐 그렇게 크게 네개의구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다. 아, 1A, 1B. 어. 가바베이트기유기인견이 옛날에 어. 많이 정신적으로 미치게 돌아왔 그렇죠. 죽이 그래서 어떤 죽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다리를 막떤다든가 아, 막 딱. 예. 이, 이렇게 번호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신경 이쪽 계통에 각 부위가 다 달라요. 이제 농해가 딱 봤을 때아 이게 28번, 아 28번. 아 신경 근육. 신경 근육을 죽이는 거구나. 신경근육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예. 게이 약이구나. 예, 예. 이걸 알게 되신다는 겁니다. 다음번 약은 이 번호가 아닌 예. 다른 번호를 하면 또 다른 부위를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죽이니까 내성을 막고 예. 그래서 약효가 빨리 들고 생장과 이제 변태에 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음... 7번, 10번, 15번, 16번, 17번 이거 지금 노트북출추로한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이런 계통이 네. 바로 이렇게 탈피를 억제하든지 탈피를 촉진한 얘기에요. 어. 이거 읽어보신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어. 이 특징에가 작용 기작에 궁금한 사항이 특징에 넣나요. 아, 특징? 예. 네. 농약은 농약 청구에, 음. 청구 정리는 때깔로, 음. 같은 약인지 다른 약인지 음. 구별할지 알고, 음. 다음에 쓸 약은 작용 기작까지 보고서 결정을 하시라 음. 하는 것이 오늘 그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아,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팀에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박사님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